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의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지금 저희의 떨어지는 아 이제 좀 화면이 확대가 돼서 괜찮은데 지금 흉합체 또 조금의 메아리가 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렇죠. 달려 있어요. 82. 퍼센트로 이제 김기열 선수가 승리한다고 나와 있고요. 어우, 탄들. 일단 그래도 반사 로봇이 살아 있고 흔히들는 꽝이에요. 네. 아, 꽝이 아니었네요. 어, 이거 꽤 맞... 성장을 합니다. 책임이요. 그 <웃음> 그렇게 용이어서 또그 와중에 성장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이근데 하... 아! 들어오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질 않습니다. 야... 야. 와, 이건 진짜. 아니 준비하셔서 오늘 뒤에 쪽 빠져서 살짝 끼면서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편안해 보여요. 돼버렸고요포셔 선수가 아, 와.. 이미 갔네요 다롱이 입장에서는 너무 좋게 되버렸어 1등 2등이 다롱이 포셔였는데포셔가 먼저 떨어진다? 다롱이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좋죠 리넷 하우스 또 너야? <웃음> 잠깐만 고크? 고철쿠튼? 고철쿠튼 고크 갈게요 오오 고크 왔다 이거 히트다 이거 고크 이거 히트도 샀다 이거. 고철 좋아. 아유 랜덤 님 어, 자식이. 싸가지 없게 고철 로봇에 모드를 발라? 싸가지 없는 게 이게. 아유 랜덤 님 고철 감사습니다 아유 고철 팬클럽 회장분이신가봐요. 고철이 요즘 애용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약하죠? 오늘 바로 컷. 오크? 지렸어요, 지금. 왜 왜. 왜 왜? 죽여버리고, 그냥, 데미지 몇대미야 이거. 고철로센거 봐, 15 데미지 쳐버리고, 그냥 바로. 40%? 야, 그래도 죽으라 그이 6.1%면 안 죽는다 그래, 이번에는. 아 근데 너무 말맞는다 이거 좋아 날궂다 10인데 딱아 뭐. 근데 고철로봇이 은근히 좋다 누가 고철로봇 굴이다 그랬냐 고철로봇 은근히 괜찮은데 그 고철로봇 때문에 이길거 같냐? 알을 여기서 다 가져갔네 근데 저 사람은 저러겠지. 우톨로보저 사람이 다 가져갔네, 이러분 저도 안 가져. 난 열심히 쓸 건데요. 이게 이등? 마지막 역능이라, 아 근데 이거는 써야겠다. 지금 당장 졸라 떼져가지고. 오늘... 아예 너무 약하다. 그래, 동전은 그래도 잡아줘서 다행이다짤랑짤랑짤랑짤랑 어... 이거는... 불로 가야 될랑같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죽랑않랑 자랑 자랑 자랑 자 오케이 4.1%로 죽으면 나 오늘 방송 그냥 알트 F4 하고 그냥 가 자러 갑니다 그리고 내주방 합니다 이거 나 죽으면 나 바로 내주방에 그냥 끝이야 너 누구 없어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자, <웃음>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고, 어, 내일 쉬고요. 어, 토요일 날 올게요. 예.